자 이제부터는 이 풍수 이 천문지리와 풍수지리는 어디서 왔다 했지요? 천부경의 천일일 지일일 이니삼 천일삼 지이삼 이니삼 에서 왔다 이렇게 되는 거에요 자이 풍수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타로카드를 못하게 되는 거에요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에요. 여기는 바람과 물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은 풍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말 배워 왔기 때문에 풍수 뭐있냐 맨날 뭐 시체하고 묘하고 뭐 이런거 집 타고 하 이런거 만 했지 이거는 바람만 물인데 바람만 물인데 왜집 타고 하 문제가 있나 왜 귀신이나 다루고 막 조상이나 다루고 맨날 이지만 하고 있는 말이야 수맥이 어딨노 땅이 제 밑에 물 안오는 집이 어딨노 땅에 아무리 파봐라 500m만 파봐라 물안놓는 데가 없다 네? 어, 원래 좀, 좀, 잠보는 어쩔 수 없다. <웃음> 자, 풍수, 물감 이거는 순수하게 물과 바람이에요. 그런데 물과 바람인데, 왜 풍수에 나놓고 맨날 묘지 타령이나 해서, 집털 타령이나 해서, 가구가 이든없이 이런 짓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이건 아이들이 말이야. 우리가, 우리가 저, 연속극에서 우리가 어떻게, 옛날에 도성국사가 어떻게, 그 영화 할 때, 이게 이런 영화를 봤나? 연속극 우리, 여러분들, 대풍수, 그, 거 뭐, 여섯 거 하면 한게 있잖아. 네. 있지, 있지.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 이게 원래 풍수야. 대풍과 대수. 그런데 이것이 대풍과 대수가 아니라, 대풍과, 이거예요. 음. 대풍과 태수. 음. 큰 바람과 큰물이야큰 음. 바람과 큰 물. 무슨 뜻지 알겠지? 이 풍수 를 하는 이유가 그예에 음. 여러분들 왜 풍수를 하게 되기냐면 이런 기운이 많이 동안 이기 때문에 심리 타로 하다 할 때는 이 심리가 굉장히 많이 작용하고 논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대풍과 대풍가대풍과 태수가 어디서 이것이 대풍수 예요 그러면 대풍수가 우리인데 나라에 미치는 것이 규 묘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이 옛날에 우리 그이 풍수 하시는 분들을 이 풍수지리를 하신 분들은 머리가 대단해서 지구를 깨뚫고 있었다는 거다. 지금은 묘지타령이나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는 거다. 자, 지구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이런데 있지? 내가 이렇게 이렇게 제 뱅글뱅글 지구가 돈다이 말이야. 지구가 도는데 대풍이라는 것은 대풍 대풍이니까. 어떻게 큰 바람 이것이 뭐가 태풍이야 태수는 어떻게 홍수야 그러면 태풍과 태수에 우리가 이것을 비껴 날수 있는 집터를 사람이 사는 집터를 구하고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한 이론이 우리는 풍수학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도시가 있으면 우리는 어떤 자리가 명당이라고 했겠노? 응? 바람을 막고, 홍수가 일어나지, 바람을 높은 은더. 반응이 많은 거지. 자, 이게 태풍 태수는 우리나라에서, 이거 우리나라만 통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발전되어 있는 거야. 우리가 태풍이 어디서 왔겠나? 태풍은 남쪽에서 오지 태풍은 <웃음> 이렇게 오지 그리고 북풍은 어디서 올까 여기서 오지 여기서. 그렇지 이게 시베리아 기단에서 오는 거잖아 그러면 추운 겨울을 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집이 어떻게 돼야 되겠나 남동향으로 앉아야 되는 거야 햇빛이 들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서쪽과 북쪽에 이것이 자청용 우백호야. 음, 역시 음, 산이 음, 있어갖고, 음, 이게 음, 산짜락이 음, 있는 게 음, 그런 게 아니고. 음, 음, 음, 저, 음, 음, 음, 이게 물은 어떻게? 해? 이거는 어떻게 산짜락 바람을 막기 위해서는 이것이 있지만, 여기에서 물이 있을 때는 어떤 게? 음, 언덕바지에. 음, 음, 항상 앞에 널뜰한 들이 음, 있어야 돼. 음, 그 앞에는 항상 강이 있어야 돼. 그래서 전 세계는 풍수 지리학적으로는 도시가 발전하고 마을이 발전할 때는 항상 계곡과 강이 흐르고 있고, 그 앞에는 항상 이 땅이 펼쳐져 있어. 그 뒤에 항상 산자락에 항상 마을이 형성되게 돼 있어. 그것이 풍수 지리학이야.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풍수지. 죽은 사람 하는 거풍수 아니다, 이 말이야. 여러분은 어떻게? 사람을 푸는 거야, 사람을. 우리가 상담하기 위해서는 내가 잘 살아가기 위해서 내 죽고 난 뒤에 뭐뭐 죽고 하느님인데 가자 했었고 그러면 집안 가면 되지 와 가는 까지 이 귀신 작전 해갖고 끌고 가려고 그러는 집침 가면 되지 가고 싶으면 저한테 가버려 그래 그치 눈까지 왜 끌고 가려고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북풍 바람에 북풍 바람을 막기 위해서는 자충용 오백0호 라는 이런 말이 옛날에 무덤 속에 들어있는 거야 그것을 끄집어내갖고산 사람인데 갖다 붙이픈 게 죽은 사람. 이거는 이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저성이 우리 갈 때, 어이아 둥둥, 의 사랑, 하고 갔다, 그자 그때는 어떻게? 찬바람이막 오게 되면 꽃갈 모자를 써서. 왜? 찬바람이 너무 세니까 꽃갈로 이렇게 씌어갖고 이렇게 바람판이 그래서 배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갈라놓는 거야. 자,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고, 산 사람은 어떻게? 자충용 500곳 따지면 안 돼. 산사람인데는 자충용 500곳 따지는 사람은 이거는 전부 다 죽은 사자를 취급하는 거야. 죽은 사자를 따지기 위해서 산사람은 어떻게 해. 자 넓은 겨울에 물이 자라는 큰 강이 흘러야 되고 그 앞에는 어떻게 넓은 벌판이 펼쳐져야 되고 이 바람이 어떻게 슬슬 동쪽에서 서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잘 흘러다야 되는 거야. 공간에 우리는 사람이 사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이 풍수가 여러분들인 데는 어떻게 해야겠나? 사람인 데는 어떻게 적용되겠나? 자연에서는 이렇게 적용됐다, 이 말이야. 사람인 데는 어떤 적용이 되는 설명했잖아, 그만. 자, 이 중풍을 막기 위해서는 피가 잘 흐려야 되고, 통풍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간절히 튼튼해도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고 음. 위통을 막기 위해서는 적당한 음식을 먹고 적당한 술을 마시고 적당하게 신경을 써야 만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우는 풍수라는 거예요 이만 <웃음> 인간에게 풍수는 이것이고 아까 우리가 자충력 500거 따지는 것은 죽은 사람이 따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웃음> 대풍수라는 거야. 이런 심리적인 착용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천부경 타로 가도록 하는 거야. 기운이 이만큼 세다는 거다. 기운이 이만큼 세다는 거요 그러면 이런 기운이 있는데 죽은 사람 따지면 안 된다고 그랬지? 그러면 산 사람을 우리는 뭘 할까? 산 사람. 산 사람. 안 응? <웃음> 우리는 사람이 인간이라 했잖아, 그제? 예. 아까는 인간이라는 게, 아까는 인간이 모여서 인간이 나불나불 했잖아, 그제? 예. 사람은 인간은 인간이 없어서 살지를 못하는 거야. 응. 인간이 없어서는 살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면 인간과 인간이 이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과 인간이 이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는 인생살이라는 거다. 예. 인인이. 인간이 인간을 이어서 가는 것이 이것의 게 삼사이다. 관계를 푸는 거야 그런데 인간이 사람으로 있었을 때는 인간과 인간을 만나지만 은 사람이 아닌 외부의 외풍이 불 때는 우리는 어떻게 알겠나 이 바람은 외풍이라 했잖아 사람으로 만나서 직접적인 주는 것이 인기가 아니라 외풍이라 했다 이 말이야 그죠 그러면 이거 눈에 보이나 안보이지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당이라는 거다. 무당. 응. 그러면 응. 우리가 무당을 한번 풀어봐야 된다. 응. 말이야. 응. 그러면 타로카로 하는 사람들이 무당이 많기 때문에 그런다. 그럼 무자 안 쓰고 보자. 아유, 하는 거 하는 거. 응. 그렇지? 자, <웃음> 자. 아. 하늘에 있는 사람과 땅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무당무 자다. 그러니까 그게 자자 자가 아니고 무당무 자라 있길래 아, 무당 그렇게 무당무라는 것은 이것이 예, 예. 있는 여자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근본은 어. 무당이 되려면 여자가 아니면 무당이 안되는 거야 박수는 박수지 음? 박수는 박수지 음. 박수. 자 박수를 보자 요거는 무당무 다이 말이야 하늘의 에 뜻과 땅에 뜻을 하는데 박수는 어떻게 요것이 우리는 요렇게 된 거야. 아하. 요기 박수 격자라는 거야. 그렇게 무당이 하는 이런 내용 통역, 이거 통변들을 볼수 있는 사람, 남자. 아, 아, 북침에서, 북침에서 아하. 이 무당이 하는 그 내용들을 보고 이 사람인데 전달하는 거야. 아하. 사람인데 전달을 하는 그것을 아는 사람이 박수라는 거에요. 예, 예, 예. 내가 이것을 설명하는 이유가 지금부터 이제 노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 안 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예, 예. 내가 한자 시간이 아니다. 음. 한자 공부 시간은 아니고. 그러면 무당과 박수의 차이, 이거는 남자고, 이거는 여자. 무당은 여자다는 거다. 예, 예. 그럼 남자가, 남자가 박수라고, 무당이라고 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이거는 100% 어떻게? 여자 기신을 붙이났다는 거다. 아. 아. 그렇게 그러니까 무당 어? 음. 박수인데는 무조건 100% 여자 기 어, 여자 기가 붙어갖고 아. 있는 아. 것이 아. 이 모당이다. 아. 행사를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예. 자 그래서 일단 일단 이것을 접어놓고 이제부터 인간이 인간이 인간을 통하는 것은 우리가 사, 살아 있으니까 관계없는데 안 통하는 것도 있다 이 말이야. 네.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 지를 알아야 되겠지 인간이 어떻게 사는 거? 지금부터 보자 이것을 갖고 음. 여러분들 오늘 그뭐 타로 카드 연습하러 펴우는게 아니고 여러분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오는 강의 이렇게 차원을 좀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할 수도 있지만은 뭐 타로 카드 면뭐 이렇게 가지지 뭐이상한갖 가주는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다 여러분들은 당장 그런 질문을 하게 돼 있다 아, 예, 예. 이것이 유튜브에 막 공개되고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들은 금방 어떤 질문을 하게 된다 누가 봐도 그럼 그때는 어떻게 답할 거야 그러면 바로 답 못하면 어떻게 사꾸라 되겠지 거짓말쟁이 되고 오,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자 인간은 어떻게 태어났을까 엄마 뭐 하고 하고. 에 에이, 그런 그런 거생략적인 말고 자 인간은 인간은 왜 부모를 닮았을까? 우리 어머니가 발가락이 닮았네 이런 거 있잖아. 부모를 닮는 이유가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네? 뭐 유전자 속에서 나왔습니다. DNA가 몬스 만명이 아니다 있는 거다.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자. 이거는 천부경의 논리, 천부경의 논리에 따라서 푸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 내 개인적인 사고하고는 완전히 관계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고 인간이라는 것이 있고 여러 귀신 세계라는 것이 있고 다시 영혼 세계라는 것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는 탄생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는 천도라는 것이다. 귀신 세계에서 벗어나고 자이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천도다. 천도 하는데 자산밥 주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자산만 하는 것이 천도가 아니라는 거다. 자, 그래서 인간이 태어난다. 그럼 인간이 도체 뭐냐?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지. 이게 캐시마크다. 이것을, 인간이라는 것을 정의를 하지 못하면, 여기 어떤 이론을 갖다 엎붙인다 하더라도 어 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동안의 이론들 보면 인간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영혼과 육체 영혼과 정신과 육체 뭐 정신과 육체와 인간 뭐 이런 식으로 둘이 답해 왔는데 그거 가지고는 답을 할 수가 없어 자 그걸 답을 할수 없으니까 인간의 우리는 구성이다 이렇게 해보자 인간의 구성이다 인간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천북에서 풀어낸 제가 지금부터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연구소에 으면서 푸른 거예요 나도 미쳤지 그 당시에 나도 약간 이렇게 된것같아자 그래서 예쁜 말을해야 했잖아 얼굴만 예쁘다고 예쁘나? 마음까지 예뻐야 되고 말도 예뻐야 돼자 이 다섯 가지다. 이 다섯 가지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거야. 인생 만사의 모든 것을 인생 만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자 영이 뭘까? 생명의 근원. 이것은 우리는 인간이 존재하는 인간의 생명에 부여될 수 있는 이자를 우리는 영이라고 한다. 혼은 어떻게? 인간을 구성할 수 있는 일종의 dna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늑 네, 빠진 것은 골빈 놈 아이가 늑 빠졌으니까 그거는 저게 한계에 만드는 거고 에? 영은 원장이 뭐라고 영이 인간의 생명을 구걸할 수 있는 음? 인자 생명의 권이다 그렇게 인간 생명체라고 생각하면 되는 인간 생명체, 영이라는 것은 영이라서 인간 생명 혼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떻게 유전적인 측면, 체질적인 측면, 습관적인 측면, 간식적인 측면, 내가 기억력에 나가 있는 이 습성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거예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자, 기난 우리는 어떻게 에너지다. 자이 기의 에너지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기로 취급하면 안 돼. 네. 우리가 힘을 쓰는 에너지, 우리가 텔레파시로 느끼는 에너지, 네. 내가 생각을 할수 있는 예지력, 내가 이거 그 감각적인 능력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포함된 것이 우리는 이 에너지다. 여기는 텔레파시. 네? 섭. 네. 요거, 네. 요거는 조금 이따가 질량이 질량. 아니고 네. 섭은 어떻게 습관과 관습이에요. 아까 우리 습성했잖아, 그제. 음. 자, 이 습관과 우리는 관습이다, 음, 음. 습성이다. 이게 중요한 거야. 이? 지금 내가 이걸 설명한 거는 음. 여기 우리 타로 카드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다는 거다. 그러면 신이라는 것은 몸뚱아리야. 몸뚱아리? 음. 우리는 신체, 몸통. 음, 음. 자, 그런데 귀신은 어떻게? 음. 귀신은 이것만 없는 거야. 이것만 아, 없는 거. 영혼은 어떻게 요거 요거 때 없이 영혼이 되는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영과 혼이 있는 것이고 여기는 영혼 기습이 있는 거 이거 똑같이 하면 똑같은 일을 하게 내 상세한 설명을 나놓고자 여기에 혼과 여기에 혼과 인간의 혼은 다르다 영혼의 혼과 인간의 혼은 다르다는 거다 무슨 얘기지 영혼의 혼은 인간을 존재할 수, 인간의 생명체를 인태하고 인간의 특징을 지, 지어주는 인자가 혼이다. 인간의 섭성.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은 어떻게 인간으로 태어나고, 돼지의 영혼은 돼지로 태어나는 거야. 그렇게 뭐, 어떤 데 보게 되 뭐, 인간이 어떻게 돼지로 태어나고 소로 태어났다 해서 그건는 거짓말이다. 응? 뭐? 아, 그거 마, 나중 아니다, 마. 뭐. 그, 음, 그거는. 음. 뭐. 그렇게 아는 건 되게 많아요. 응. 아는 건 억수로 봤는데, 올바른 게 별로 없어. 내 <웃음> <웃음> 아가씨가 뭐라고, 그, <웃음> 붓을 오기를 했자. 아름다운 뜻과 올바른 지, 아는 게 너무 많아. 그안 돼. 아는 건 너무 많아. 자, 그래서 영혼, 영혼의 특성, 인간의 특성을 지어주는 혼이고, 여기에 혼은 어떻게? 부모의 혼이 여기 가미되어 있는 거야. 요것이 우리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이 DNA라는 거다. 와, 그 중에 하나가. 예.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는 우리는 아직까지 밝혀진 게 체질론이다. 음, 음. 이것이 유전이다 그래서 발가락이 닮았네. 아하. 눈, 눈 옆에가 박았네. 코가 닮았네.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 그래서 자식들은 어떻게 부모의 인자를 어딘가 받고 태어나는 거야. 자 이런 가정에서 이런 순회되는 가정에서 타로 카드가 탄생되는 거예요. 이 구조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런 생을 넘어가는 것을 우리는 환생의 구조로 하는 거예요. 윤회 사상이다. 이것이 일종의 윤회 사상이야. 자 윤회 사상을 돌아가면서 우리는 인간은 아까 지 어떻게 했어요? 인간은 인간과 맞는다 그랬다. 그죠? 여기에 넣어보자. 요 윤회사상에 나라는 존재를 넣어보자. 내가 여기 존재한다. 그제 그러면 나는 인연법에 있어서 어떻게? 여기 있는 영혼의 인간. 인간과 관련되어 있는 인간. 귀신과 관련되어 있는 인간. 이세 가지가 인연법으로 엮여져 있다는 거다. 아시겠어요? 인연법으로 엮여져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타로카드 종류가 몇 가지 있어야 되겠다. 자, 영혼카드 한 개, 인간카드 하나, 귀신카드 하나,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인연카드 하나, 네 종류가 있어야 되는 것이 풀리는, 그래서 타로카드가 네 종류가 되는 거야. 이래야인간을풀거잖아 음. 타로 카드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지금 은 그림 누가 그림이 쁘게그려놨다 해갖고 그 갖고 타로 카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카드 종류에는 어떻게 영혼의 카드 인간의 카드 귀신 카드 이렇게 인형 카드 네 종류로 구성이 돼 있는가 이렇게 고림 그림에 영혼 카드는 영혼 카드의 어떤 개성으로 그려져 있고 다 구분돼 있네아 당연히 돼 있지 돼있어야만 우리가 풀거 이거 구분을 할수 있지. 그래서, 왜, 이 카드가, 사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내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내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 거 차가 돌아서, 돌아서, 이기까지간 거야. 돌아서, 돌아서. 내종이 왜 돼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나중에 답이 없잖아. 그러면, 인간과 인간으로 돼있어. 대체할 때는, 눈에 보이니까, 괜찮은데, 이 귀신하고 같이 있는 것은 모르잖아. 요혼하고 갇혀있으면 어떻게 알겠나 그죠 그래서 이네 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카드 속에는 제가 이전 시간에 우리가 할때 포카카드가 있다 했지, 그지 포카카드는 몇 종류로 했어요? 네 종류. 네 종류. 우리 보자. 서페이더 까만 스페이더그 음. 다음에는 다이아몬드. 어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는 하트. 하트. 아니, 하트 좀잘못 그리. 좀 예쁘게 그리자. 사랑해요. 자꾸 이 갖고 사랑해요 하니까 나중에 점부더귀신 다를 쁘잖아 참. 이거는 먹고 걸어봐 자, 이 모습이 여기에요. 여기, 여기, 다리만 한게딱 닮은, 이거, 이거잖아. 그치? 이것도 세 개가, 이거 다리, 다리 닮은 거, 그러봐 이거. 맞아. 어, 어, 어, 밑에, 밑에. 요세 개에요, 새세개요 다리만 닮은 이거잖아. 음, 그러면 이 타로, 이거 뭐어이 포카가, 음. 포카가 생기고 난 뒤부터 아무도 변하지 않았어. 이? 이 정도로 오랫동안 변하지 않은 것은 아까 저게 뭐랬어? 진리라고 했잖아. 음. 참이라고 했다 이 말이야. 그것은 그 사람이 만든 사람이 자기 인위적으로 재미삼아 만들어진 것은 절대 아닐 거라 이 말이야. 그 사람 만드는데도 우리는 엄청난 선조겠지. 뭐 우리 바로 선조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저 위에 올라가게 되면 인간의 선조라. 이. 그 사람이 만드는 거야. 만드는 데 이것이 변함없이 그대로 사용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진리라. 그렇잖아. 선생님도 그쪽에서 길을 받다가이 우리 한국이 태어나서 부산에 태어서 아, 막 그거는 모르겠고. <웃음> <웃음> <웃음> <I mean>. 그거 모르겠고. <웃음> 자, 그럼 뭐 <웃음> 이것이 우리 열때 카드 이름을 열때 서다하크라고 해야지. 음. 이것이 중요 순들이에요. 음. 카드의 우선 순위 서다하크가 음. 그렇게 영혼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인간이 중요하고 음. 귀신이 중요하고 인연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카드는 네. 왜 그럴까 요것이 마음이 이렇게 시커멓다 그치 시커멓는데 요 가시가 하나 딱 찍을게 사람의 마음을 모르는 심장이라는 거죠 음. 사람의 마음을 잘 모른다고 있을 때 그래서 이것이 영혼카드라 요건 다이아는 어떻게 빨간 다이아다 그치 일로 가도 답이 없고, 일로 가도 답이 없고, 일로 가도 답이 없고, 일로 가도, 없고, 일로 가도 그냥 돌아가서 돌아서 빽빽빽 뺏 돌다 보면 그게 제 자리야. 이것이 바로 인생살이다. 인간카드 음, 인간 카드.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사랑해요. 이게 아니고. 니 음. 네 심장을 내놓으라. 드라큐라. 음. 그래서 이게 귀신이 귀신카드라. 이것이 음. 우리는 인연카드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생각해 보자. 내가 타고난 내가 재능이라든지 내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풀 때는 우리는 어떻게 내 두뇌의 심리를 풀 때는 우리는 어떻게 이 영혼 카드 갖고 풀어야 돼요. 두뇌 심리.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할까 이렇게 행동 심리. 내가 지금 현실점의 그 심리를 풀 때는 인간 카드 갖고 풀어야 돼요. 그다음에 외부의 자영이라든지 보이지 않는 힘의 이에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기신, 이게 귀신 카드로서 우리는 풀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인연에 얽히고, 꼬이고, 엮이고. 우리 인연과는 어떻게 해야지? 크게 네 가지가 있다. 자, 인연의, 인연의 법칙은. 첫 번째. 얽히고, 꼬이고, 얽히고, 슬키고, 엮이고, 꼬이고, 꼬이고, 엮이고. 얽히고, 꼬이고, 엮이고, 그 다음에 뭐지? 슬킴다. 슬킴, 그 얽히고, 엮이고. 얽히고, 꼬이고, 엮이고, 슬키고. 고이고,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나중에 이것을 풀때 보게 되면 한풀이, 원풀이, 꽃풀이, 살풀이 이런 거다 다, 이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순번대로 차근차근 풀어줄 테니까 이것은, 이런 것에서 너무 진짜 큰 그림만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이런 카드로 네가지 카드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카드를 이것을 가지고 풀어나가는 거예요 네종류를 가지고 그러면 이것을 풀때 어디가 이것을 풀고 인간을 풀 때는 이것을 풀고 귀신을 풀 때는 이것을 풀고 인연을 풀, 풀, 풀 때는 이것을 풀고 하는 거예요 영, 영, 영, 영, 영, 영, 영. 저 카드 뭐. 스페이드, 스페이드. 아, 스페이드. 음. 아, 스페이드, 스페이드. 스페이드 카드. 시커먼, 시커만 스페이드 카드가 여기 있다. 카드 종류는 이렇게 돼가서 나중에, 음. 나중에 이거는 나중에 가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드릴 것이다. 자, 그러면 이놀이는 전부 다 우리는 어디에 있다 그랬죠? 자, 처음에는 숫자요. 두번째는 수리법칙 이라고 그랬다 그러면 숫자와 수리법칙이 어디서 나왔는지 우리는 이것을 우리는 풀어야 가 되겠죠 숫자와 수리법칙이 어디서 나, 나왔는 것인지 탄생한 것인지 이것을 지금부터 이제 풀어보는 거예요